ISTJ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. 만약 해외 우지 탐험가를 이해 못해도 사업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ISTJ는 주대 없이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각자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인생 자체를 누군가의 의에 끌려가는 걸 지켜보기 어려워합니다 만약 그 대상이 친한 친구라면 진지하게 대화를 하겠지만 가운더리 밖에 있다면 얘기하지 않고 서서히 만남 횟수를 줄입니다 얘기를 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 n 도시 l 하 o s h i Chun Hajushi y a s a g m e d e a d u c k d a d Je y n San y l t o n g h ISTJ YUI Honin Shingo Hashi i l 1 Had n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 e e h Vlog a s m Dung t Benefit y o n e l l s u s u n d a u